weekday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weekday 함수는 요일을 숫자로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는, weekday, serial number에 날짜 형식의 데이터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응시일을 클릭해 주시고, 콤마, 리턴 타입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문제에서 월요일이 1로 시작하는 형태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래에 보시면 다시 월요일을 일렬로 쓰는 값이 있는데 둘다 똑같은 결과를 반환하기 때문에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2번 타입의 숫자 1이 월요일인 걸 사용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 이제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 주시면 2020년 3월 9일이 숫자 1로 나타나기 때문에 월요일인 자료 값입니다. 이제 숫자가 1,2,3,4,5면 월화수목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부터 5까지면 평일, 6,7은 토요일, 일요일이 됩니다. 이제 if를 쓰기 위해서 참, 거짓, true, 트루, 펄스 값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1부터 5까지이기 때문에 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셔도 되고 6보다 작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저는 수식에서 여기는 칸이 좁기 때문에 위에 수식 입력 줄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작업하시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작다 6으로 적겠습니다. 그러면 1부터 5까지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엔터를 치시고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면 6이었던 이쪽 값만 펄스가 됩니다. 이제 if를 써서 if 가로 열어주시고 로지컬 테스트는 true, f 스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구하셨죠. 맨 뒤에 콤마만 찍어 주시고 1부터 5까지는 평일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쌍따옴표 평일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엑셀에서는 글자는 반드시 앞뒤로 쌍따옴표를 찍어 주셔야 됩니다 콤마, valueIfPulse는 6보다 작지 않으 면이 되는 거죠 작지 않은 값은 6, 7이 되니까 그 값은 주말로 해주겠습니다. 땅 따옴표 주말. 이제 if 함수가 끝나면 가로 닫으라고 도움말이 나오죠. 이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엔터치시면 평일은 평일이라고 나오고 주말은 주말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문제를 풀때 도움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움말이 안 나올 때는 파일, 옵션, 고급 탭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표시라고 있습니다. 표시에서 함수 화면 설명 표시가 체크 해제가 되어 있으면 함수를 클릭해도 도움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험장에서 도움말이안 나오면 파일 옵션 고급에서 표시 함수 화면 설명 표시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 주시면 함수를 작업해 주시면 도움말이 뜨게 됩니다. 학점 기준표를 이용해서 학점을 구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점수를 이용해서 학점을 구할 건데 점수를 읽어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값을 읽게 되면 hlookup으로 자료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참조표가 이표라고 가정해 주시고 중간고사를 읽을 때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vlookup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값을 읽을 때 위에서 아래로 읽을 수 있는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수 있는지를 가지고 어떤 함수를 쓰는지 결정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 표는 항상 참조하는 표를 말합니다 저희는 참조하는 이 표가 옆으로 읽기 때문에 hlookup 함수를 쓰면 됩니다 문제에서 평균을 이용해서 값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average 함수를 쓰겠습니다 는 av 평균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평균의 범위를 씌워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쳐 주시면 평균이 구해집니다. 이제 아래로 쭉 끄시면 모든 평균이 구해졌죠. 이제 88점이라는 값을 구했는데 88점이 학점이 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80에서 94이니까 B라는 학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범위를 이렇게 씌우게 되면 88점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80점과 90점 사이는 C라는 학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HLOOKUP은 항상 첫 번째 행에서만 자료값을 비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씌우실 때 이렇게 씌워주셔야 정확하게 88점은 80과 90 사이에 있기 때문에 B라는 학점을 얻게 됩니다. 학점을 가지고 h l o o 을 써보겠습니다. hlookup l 는 찾는 값입니다. 저희는 에버리지 평균 값으로 찾을 거니까 맨뒤에 콤마를 찍겠습니다. 이제 테이블 어레이는 88점을 찾을 표의 범위입니다. 표의 범위는 이렇게 씌워야 정확한 값을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 할때 빨간색 범위가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키보드의 F4를 눌러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row index num은 여기가 첫 번째 줄, 여기가 두 번째 줄, 여기가 세 번째 줄이기 때문에 몇 번째 줄인지를 나타냅니다. 3이라고 적어야 세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콤마 유사일치와 정확히 일치가 있는데 88점은 여기 표에 없죠? 그래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유사일치를 하시면 됩니다.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서 문제 낼 때는 표의 범위를 문제 범위를 두 번째 행부터 씌워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참조 표를 범위 씌우지 마시고 내용을 확인하시고 범위를 씌우셔야 됩니다. 에버리지 함수는 전체의 평균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는 AV, a 버리지를 선택해 주시고 평점의 범위를 씌우면 전체의 평균만 구할 수 있고 일부의 평균은 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일부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면 경영학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영학과를 범위 씌우시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눌러서 경영학과를 선택해서 가로를 닫으시면 경영학과의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하시는 건 실무에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 학과를 적었을 때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건 실무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오태환 학생이 경영학과로 과를 변경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오타로 경영학과인데 잘못 정보를 입력해서 수정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엔터를 치면, 오태환 학생이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값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근데 a 버리 r 로 값을 구해버리면 평균이 정확하게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변경이 안되죠. 그래서 함수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함수냐면 d e 버리 e 입니다 한번 써 보겠습니다. 는 d, a, dAverage를 선택해 주시고 데이터베이스는 학과 성명, 생년월일, 평점을 필드명이라고 합니다.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씌워 주셔야 됩니다. 콤마 필드는 학과, 성명, 생년월일, 평점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죠. 근데 비에버리지니까 평균을 구할 필드를 말합니다. 학과를 선택해버리면 글자를 더하고 나누기에서 값을 구합니다. 근데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학과, 성명은 필드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년월일은 평균을 구할 수 있는 숫자값인 날짜 형태입니다. 숫자값으로 계산은 되지만 생년월일을 가지고 평균을 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필드명은 평점을 쓰시면 됩니다 D13 셀을 클릭하셔도 되고 파란색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있기 때문에 D13 대신에 숫자 4를 적어도 됩니다 근데 습관상 숫자를 하나씩 세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바로 마우스로 클릭해서 푸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콤마 프라이티어리어는 조건을 말하는데 조건은 학과가 컴퓨터 학과면 따로 적을 필요가 없죠. 바로 여기를 드래그하면 됩니다. 그러면 학과 컴퓨터 학과가 구해지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경영학과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과가 경영학과여야 되는데 범위가 떨어지죠. d a 버리지 함수는 조건의 범위가 떨어지면 절대로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A24셀과 25셀의 조건란을 따로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범위 씌워주시고 학과와 경영학과를 적어주시면 경영학과의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쳐 주시면 정확하게 경영학과의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값이 다르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조건이 없기 때문에 경영학과의 조건이 아니고 전체의 평균을 구해서 그렇습니다. 학과를 클릭하시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경영학과를 클릭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조건에 Ctrl V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경영학과의 값이 똑같이 구해졌습니다. 근데 아까는 오태환 학생을 경영학과로 바꾸면 변경이 안 됐죠. 하지만 디에버리지로 구하면 평균이 바뀝니다. 해보겠습니다. 오태환 학생을 경영학과로 변경을 하면 평균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료값을 제가 수정해도 경영학과는 계속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료값을 수정하면 채점 없이 해당 문제를 0점 처리하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절대 자료값을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연습하실 때는 어떻게 되는지 수정해가면서 연습하시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원본값을 수정하시면 안됩니다. 이제 라운드 함수를 쓰면 반올림인데 반올림으로 소수점 자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2라고 쓰시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73인데 뒤에 보시면 6이 반올림이 되기 때문에 3.74라는 값으로 소수점 두 자리가 표시되게 됩니다 써보겠습니다 수식 입력줄에서 쓰겠습니다 라운드 r O 라운드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넘버는 디에버리지로 숫자 값을 구했죠. 맨 뒤에 콤마, 넘 디지트스를 2라고 적어주시면 소수점 두 자리를 표시합니다. 이제 넘 디지트스 다음에 가로를 닫는 도움말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로를 닫으시면 됩니다. 엔터쳐주시면 3.74가 나오게 됩니다. 소수점 한 자리만 표시하고 싶다면 여기에 1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소수점 자리를 표시하고 싶지 않다면 여기에 0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1의 자리를 표시하고 싶지 않다면 마이너스 1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소수점 자릿수를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COUNT 함수를 써 보겠습니다 COUNT 함수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셀수 있습니다 이제는 COU COUNT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전체 범위를 씌우면 이 전체 범위에 들어있는 숫자의 개수를 셀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가 있기 때문에 3721 21개가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는 70 이상이라는 조건을 줄수 없기 때문에 풀수 없습니다. 그 다음 카운트 이프를 써 보겠습니다. 카운트 이프는 숫자든 숫자가 아니든 조건에 맞기만 하면 개수를 셀수 있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가 레인지인데 레인지는 조건의 범위입니다. 두 번째로 콤마를 찍으면 조건이죠. 조건은 countif, sumif, averageif 이렇게 if가 뒤에 오고 if 앞에 어떤 글자가 있으면 그 함수의 조건은 반드시 쌍 따옴표로 묶어서 쓴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지켜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크거나 같다 70 이라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이 범위에서 70 이상인 개수를 세게 됩니다 엔터 쳐 주시면 총 15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15개는 학생 수가 아니죠 70 이상인 사람 수는 3명인데 15라는 값이 구해지기 때문에 COUNTIF 암수로는 풀수 없습니다. 이제 COUNTIF를 사용해서 풀겠습니다. COUNTIF는 여러 개의 조건을 줄수 있습니다. COUNTIF는 조건을 하나만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COUNTIF는 여러 개의 조건을 줄수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을 주고 나면 반드시 두 번째 조건과 이고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전체 범위를 씌우지 않고 커뮤니케이션만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에서 70점이 넘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콤마를 찍으면 두 번째 조건의 범위를 물어보죠. 두 번째 조건의 범위는 회계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두 번째 조건을 주라고 하죠. 조건은 ifs 앞에 다른 글자가 오면 조건을 쌍따옴표로 묶어서 쓴다고 했습니다. 쌍따옴표에 안에 크거나 같다 70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이고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첫번째도 70이 넘고 두번째도 70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둘다 70이 넘으니까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첫번째가 70을 넘지 않기 때문에 카운트가 안 됩니다 두번째도 안 되고 세번째도 안 됩니다 이제 여기는 되죠 그래서 두 개가 카운팅됩니다 다시 안되고, 여기가 되네요. 그래서 세 개가 조건을 둘다 만족하기 때문에 엔터를 치면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제 뒤에 세 번째 조건도 주겠습니다. 콤마, 세 번째 조건의 범위는 경영전략을 주겠습니다. 콤마, 조건은 쌍따옴표에 묶어서 적는다고 했죠. 크거나 같다 70을 적겠습니다. 이제 엔터를 쳐주시면 세 과목이 모두 70이 넘는 값세 개만 카운팅이 됩니다. 학과의 앞세 글자와 입학 일자의 연도를 이용해서 입학 코드를 만들 겁니다. 일단은 학과의 앞세 글자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는, left 함수를 이용하면 앞에 글자, 세 글자를 가져올 수 있죠. l, e, left, 학과를 클릭해주시고, 콤마, 3이라고 적으면 왼쪽에서 세 글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엔터를 쳐주시고 아래로 끌어주시면 앞에 세 글자만 정확하게 가져옵니다. 이제 이세 글자를 가져와서 첫 글자만 대문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포 함수가 첫 글자만 대문자로 만들어 줍니다. p r O 프로포 함수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맨 뒤에 가로를 닫아 주시면 첫 글자만 대문자가 됩니다. 이제 뒤에다가 입학일자의 년도만 가져와야 됩니다. 년도는 이열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올 수 있죠. 그런데 이미 저희들은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함수 뒤에 함수를 그냥 쓸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바로 연도를 적고 입학일자를 찍고 가로를 닫아서 엔터를 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함수와 함수를 그냥 바로 붙여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앤드 연산자를 쓰라고 했습니다. 앤드 연산자를 쓰면 함수와 함수를 붙일 수 있습니다. 함수와 글자를 붙일 때도 앤드 연산자를 쓸수 있습니다. 이제 엔터 쳐주시면 연도가 붙게 됩니다. 아래로 끌어주시면 학과의 세 글자와 연도가 붙게 됩니다.